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여러분의 골프를 시작을 해야 되나 마무리를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의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초보왕 멋지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셋업을 마무리를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럽을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그라파이트 샤프트냐 아니면 스틸 샤프트냐 이 샤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점점 워밍업을 시작을 해요. 이제 공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드릴 내용은 뭐냐면 과연 스윙을 배우긴 배울 건데 지금 스윙 안 배우고 막 일단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보고 쳐야 될까? 공이 있다면 공의 어느 부위를 보고 쳐야 할까?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봤을 때 아, 뭔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냥 공 보고 그냥 공 보고 치면 되지. 이게요. 어디를 보고 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골프 운명이 달라져요. 심지어 제가 만든 영상 중에는요. 최고의 조회수를 올리는 영상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보왕들이볼때 너무 어이없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로봇가 되는 순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잡은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 최고의 조회수를 올렸던 그 영상의 제목이 뭔줄 아세요 이 영상 안본 분들은 골프 그만두세요 뚝 너무 어이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아무도 그러한 생각을 쉽게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우면 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을 내려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탁. 우리 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려다보면 공을 어디를 보고 칠것 같아요? 어, 당연하지, 그냥 이렇게 옆에 딱 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때 내려다 보이는 측면은 달에 달이라고 따지면 여기에서 보면 이 공이라는 게싹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 전체 원이 보이고 제가 내려다 볼 때도 전체 원이 보이고 이렇게 있어도 전체 원이 보이는 게 공이에요. 그게 원의 특징이에요, 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게 내려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다고 하죠. 뭐,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전체 면이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쳐야 하는 부위는 이쪽 면이에요. 이쪽 면. 그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쪽 쳐야 되는 면을 반밖에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데 전체가 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내려다 보고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을 때려야 되는 데는 이쪽이에요. 이쪽을 때려야 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이는 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사이드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보는 쪽으로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을 옆에서 친다고 해도요.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꽂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번쩍 들어서 밑으로 들어가는 동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보왕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골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본능이 살아있냐면 이 공이 있으면 위에서 내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옆에를 봐서 앞으로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서 쳐서 공을 앞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제 셋업 배웠죠? 셋업 배워버렸어. 그립도 배우고 뭐 파스쳐도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에임과 얼라인먼트 다 배웠어 이제 그러면 점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러면해서 어디서 이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어, 사진 같은 거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싹 내려다 본다 그럼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 본인은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옆을 보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초보왕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건, 초보왕이 지금 이토록 레슨을 진행해 오면서 왜 스윙 안 알려주고 지금까지도 뜸을 들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공이 있으면 우리가 때려야 되는 곳은 오른쪽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어, 많이 보이네? 그래서 공을 칠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립이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돌리면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랬죠? 그럼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안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이 동작이 왜 필요하냐면 내려다보는 것보다 기울어져 있으면 공의 측면이 더 많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맞아요. 더 보여요. 그래서 내가 때려야 하는 부위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놓고 딱 돌렸더니 옆을 딱 봐줘. 그럼 되게 이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일상적으로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되고 공을 칠 때도 이렇게 해서 공을 옆으로 쳐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프채 회사들에서는 망치랑 달라요. 망치는 그냥 망치 앞에 딱 망치 머리가 있죠. 근데 그건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박을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딱 놓으면 이쪽으로 치게 치라고 아예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라는 이긴 채를 잡았을 때칠때 때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못을 이렇게 돼있어 못이 못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못을 갖다가 못을 이쪽으로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박는 게 쉽겠어요. 못은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박는 게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초보왕들은 뭔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할까? 아이고 여러분들의 아주 우울한 미래를 갖다가 제가 밝은 미래로 바꿔드리는 지금 영상이에요. 굉장히 와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금 골프를 시작한 순간부터 폼은 아무 관심 없어. 여러분들 폼에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옆에 더 보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옆에 보고 앞으로 치려는 노력을 꼭 기울여야 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다시 나 있으면 오 저기 옆에 보고 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쥐어박아요. 그냥 들어서 매, 본인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맨날 들어서 쥐어박아서 공 위로 올라가고 공 땅, 땅으로 땅 굴러가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게 옆에 보고 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 아니면 사이드 히팅 사이드를 치자 위에서 치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 치자 왜? 아, 공을 갖다 우리가 땅속에 묻는 거예요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옆에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옆을 쳐야지 앞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본능적인 동작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사이드 블로우는 어, 우리 그 방보방이라든지 옥스윙 아카데미를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옥선생과 1년 이상 골프를 함께 배우는 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당연하지, 뭐 공치는데 옆에 보 치는 걸 그걸 갖다 레슨이고만들었어 아이고 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이드 블로우예요 진짜 중요한 오늘 레슨 들어갔으니까 그 레슨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할 테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아 공은 옆에 보는 거고 목표 보고 치는 거래 야 이벙 오게 맨날 똑같은 뭐 당연한 소리만해 옆에 보고 치래. 그럼 야, 해 진짜 웃긴다 근데 그들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치고 있어 이게 99% 들이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1% 에 포함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스윙 들어갑니다 와 진짜 스윙 근데 진짜 기대하셔도 되는 게 저희 초보왕은요. 거의 풀 스윙부터 들어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병골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